와.. 비 오는 것봐 진짜 많이 온다 여름이긴 한가봐요 비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가 좀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는 어때요? 안 추워요? 추우면 내가 안아줄까요? <웃음> 아 계속 자고 싶다 언니랑 너무 졸려 빗소리도 너무 좋고 그러지 말고 나 오늘 언니 집에서 자고 갈까요? 어때요? 그래도 괜찮을까? 허락해 준 거예요? 아,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사실 이 밑뚫고 집에 어떻게 가나 걱정하긴 했거든요 빗소리 들어봐요 언니 너무 좋죠 꼭 치킨 튀겨지는 소리 같다 <웃음> 아니 감정 파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? 어디서 치킨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<웃음> 아주 뜨거운 기름에 치킨이 지글지글지글지글 글 이렇게 튀겨지는 소리 같다. 아, 치킨 먹고 싶어졌어. 침 고인다. <웃음> 언니. 우리 그러지 말고 치킨 먹을래요? 나 어차피 여기에서 자고 갈 거고. 우리 야식도 먹자 어때? 아아밥 말고 아 그랬죠 아까 전에는 내가 입맛이 없다 그래서 밥도 안 먹긴 했는데 빗소리 들으니까 치킨 먹고 싶은 걸 어떡해 속은 부들부들하고 겉에는 바삭해서 한입 확. 물어뜯고 싶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콜라까지 한 모금 하면 <웃음> 완전 환상이겠다.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언니도 친구이죠. 그쵸? <웃음> 그러지 말고 우리 치킨 시켜 먹어요. 물론 언니가 해준 밥도 맛있지. 근데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.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도 먹어야 입맛이 돌아온단 말이에요. 언니가 야식으로 치킨 안먹는다 그러면 나 집에 간다. 아 진짜로 안 먹는다고 그러면 나 혼자 집에 가서 치킨 먹어요. 이비 뚫고 가다가 감기 더 심해지면 언니 마음이 아프겠어요. 안 아프겠어요. 그러니까 언니야 치킨 먹자 언니는 맥주 를 마시고 나는 콜라를 먹고 어때요? 내가 오늘 하루는 언니 술 먹는 거눈 감아줄게 언니 병원에서술 줄이라고 해서 요즘 안 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딜를 해봐요 치킨에 맥주를 생각해봐 나는 치킨에 콜라를 생각해 볼게. 그러면서 이 빗소리를 들어봐.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지글 진짜 그렇게 들리죠? 고바 언니도 그렇게 들릴 줄 알았어. 치킨도 시키고 우리 감자튀김도 시킬까요? 힝. 분명히 요 며칠 입맛 없어서 밥못 먹었는데 치킨 먹을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기쁘지? <웃음> 단순한 것 같아 그냥 입맛이 없던 게 아니라 치킨이 먹고 싶었나봐 그걸 지금 한 거고 딱 맞춘 비가 와서 다행이네 <웃음> 그럼 치킨은 내가 시킬게요 치킨 오기 전에 우리 빗소리 들으면서 조금 더 안고 있어요.